안녕하세요 WMD입니다 멜로디 흥신소의 일곱 번째 고객님 박수훈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분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요 의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채널은 아이들이 컸을 때 추억을 떠올릴 목적으로 가족 일상 영상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의 공식 채널송 로고송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네, 가사로 넣을 내용은 우리 정우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브롤 스타즈 고수고, 지우는 우유랑 딸기를 좋아하고, 아빠 그리고 엄마는 요리의 고수다. 요런 내용을 좀 넣어 볼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거는 이제 구독, 알림 설정 뒤에 정우 지우 가족 TV 요걸로 마무리가 될수 있겠나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왜 라디오 들으면은 끝날 때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엔딩하는 느낌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작업실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널 로고송을 만들어 드리는 날이라서 다른 날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일단 오늘은 삼행시를 할 계획이 없고 오늘은 텐션 코드를 좀 써가지고 아 이거 되게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 겨울에 좀 어울리는 이런 걸 하려고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옛날에 대학교 때 선배한테 배운 건데, 춘천 가는 기차라는 명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 코드가 아마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는 이 오랜 옛 사랑이 숨 쉬는 곳뭐 이런 보사노바 리듬에 그래서 오늘은 정우지우TV 로고송인데 여기에 좀 가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약간 겨울 느낌 나는 텐션 코드를 넣어갖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일단 메인 멜로디는 이런 느낌의 멜로디인데 가사는 이제 천천히 써봐야 되고요 각자의 그 특징 정우는 피아노와 브롤스타즈 저는 잘 모르는 게임인데 정우는 피아노 브롤스타즈 지우는 우유랑 딸기를 좋아해 이런 어떤 나레이션 느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기타를 좀 촉촉하게 치는 방향 그쪽에 약간 주안점을 두려고 해요. 네, 집중해서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된 버전으로 가보시죠. 1, 2, 3 정우는 피, 나노 프로스타스 지우는 우유랑 딸기를 좋아해. 엄마는 늘 요리 초고수. 순해선 정우 지우 우리 내네 가족 사소한 얘기가 있어.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있어. 낙엽이 안치고 꽃이 피네. 시간은 가고 우린 이렇게 추억이 쌓이는 이. 놀러와 오늘은 참 좋을 거야 예예 yeah, yeah,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정우지우 가족TV 사소한 얘기가 있어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있어 낙엽이 엮고 꽃이 피네 시간은 가고 우린 이렇게 추억 추억 안녕하세요 정우지우 가족TV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WMD님께서 저희 채널송 너무 멋있게 만들어주셔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WMD님 채널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확실히 유튜브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너무 훈남이세요. 예, 제가 얼굴 공개를 안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 좋아하셔서 너무 뿌듯하고요. 어, 멜로디응신소 일곱번째 고객님, 박수훈 고객님의 노래도 잘 만들어드렸습니다. 저는 여덟번째 노래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